와 비주얼 끝났다 끝났어요 이거 진짜 보여줘야겠다 와 기가 막힌다 씨 기가 막 파김치 김나 어제 술을 마신 관계로 일단 얼큰 계란탕 손떤다, 손떨어. 아. 아. 아. 아. 아. 밥한점 올리고. 김. 고기 내가 좋아한 고기. 음? 음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다. 아유 손을 왜 이렇게 떨지? 아아 아. 여기에 빠. 와, 김치. 와. 끝났다, 끝났어, 진짜. 와. 와. 음, 음, 음, 아, 이거 못 음, 이못 맛이야 음, 맛있게 좋게 게 자 끝장난다 끝장나시짜음 여기에 파진트를 얼큰 계란 음. 아, 너무 행복해 음, 아, 아, 아, 좋았다. 음, 진짜 좋았다. 진짜. 아. 진짜 좋았다. 자, 이렇게 먹다가 이제 비빌 거예요. 그게 또 일품이거든. 오, 음. 야, 이제, 국물 한번 먹고, 비빌 거야. 아. 아 빨리 먹고 싶습니다. 빨리 안 비벼줘. 아, 음, 행복해. 음, 음, 맛있으니께 음~~ 아~~ 아~~ 끝장이다 끝장 아~~ 안 떠져 이씨 음~~ 끝땅이야 그그끝 음. 음. 여기에 빠김치 아. 누가 만들어줘 뭐야 그렇지 존줄 말아서 음, 음, 음, 김이 아직 남았을까? 응, 음. 음. 그거 또다 아, 미쳤다. 아. 아까워. 음. 아. 음. 음. 아, 이거 진짜 우리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일 감탄사는 맛있다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빵치고 맛있다 음. 한 장이 남았어 음. 다 먹어봐 음. 마지막 한 돌까지 맥아더 장군은 사수한다 설탕 좋은데, 아좀 남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